둘셋펀터컷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네, 지금부터 사이퍼의 골든 백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하트 하고 싶어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로 가! 네. 정답! 하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트로 가볼까요? 아, 네, 무난하게 출발! 잘! 이모티콘키! 이모티콘 끼. 이건 뭐죠? 노래 제목 가 나올 겁니다. 10초 동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뒷라인이 4번, 5번 줄 외우고 앞에 라인이 1, 2, 3번 외울까? 오케이. Okay. 네. 작년은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하나, 둘, 둘 셋. 아, 2, 3. 아, 나아 1번 이거 1번 알겠다. 1번도 나 3번 알아. 2번 알겠다. 어, 2번도 알아. 4번도 알겠어. 아 3번 아, 3번 아니고 응. 번알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안 돼. 5번 알아. 5번? 어 이별 농구공. 굿. 잡아 다 1번 안 됐지? 1번 그거예요. 오마이 그거. 하나 바나 알려 줘. 이거 이거. 마지막 게이별 농구공 식빵이었어요. 맞아 2. 이월이2이 아, 도전. 드 1번. 오마이걸 선배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2번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피땀 눈물 3번 엑소 선배님의 코코밥 4번 아유 이 선배님의 단편지 5번 빅스 선배님의 이별공식 3번 와 대박이다 아니, 너무 잘해 나는 1번부터 보고 있다가 3번 안다 해서 패스하고 4번 안다 해서 패스해서 바로 5번으로 갔어 그래서 3, 4번 아예 이모티콘 보지도 않았어 <웃음> <웃음> 야 역시 팀워크 좋네. 이, 이 기세 몰아서 한번 30점 한번 가볼까? 30점. 네. 뭐 할까 영원히에서 히... 원원원원원원 그래. 위험한 위험한 아. 험한 위험한 위험 아아 대전, 민턴, 대한, 민국, 참가, 지대, 오 예스, 카페, 1오 예스, 네민턴하고, 대리리리 카페우리, 그 이렇게 끝나, 아연연 응? 도전, 아 도전, 도전, 아전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전 도전, 라스 코트 코트 접시 접시 오오 구이 사이 나니 <놀람> 아니이번에1점으로 다시 보몸 풀어볼까요? 오케이 이 풀어야 돼 어떤 걸로 싹싹싹싹싹싹에이를 보여줘 와뭐 쉬어? 아참기는 누구보다 빠르게 할수 있어요 줄넘기 준비돼 있나요? 다시 꺼아 잠시만 너무 빠르아어 <웃음> <웃음> 이제 <웃음> <공점>. 아니야 형할수 있어 힐땐힐땐힐땐힐땐힐땐힐땐 지빼! 지빼! 자 그러면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저희 팬바타에 10초여정이라고 있어요. 아, 네한 한 번씩 한 번씩 다요? 네! <웃음> 할수 있잖아요! 네. 아이돌인데 네. 할수 있죠? 한이 부터 갑시다! 한이 시작! 1, <웃음> 2, 3, 4, 5, 6, <웃음> 7, 8, 9, <웃음> 15! 굳이 그렇게 초에 안 맞춰도 되지 않아요? 몰라, 강박식기시 시작! 1, 2, 3, 4, 5, 6, 7, 8, 9, 1뭐야 야, 이거 언제쯤 돼? 대박. 뭐야, 뭐야? 우리 막내 두 명이 딱큼하게 보여주겠지. 자, 시작! 시작! 1, 2, 3, 4, 4, 5, 6, 7, 8, 9, 1 2 12, 3 4 5 16, 17, 18, 1 20, 2 23, 4 5 2 2 2 20, 1 2 23, 24, 5 2 7 28, 29, 2 1 2 23, 4 5 5 5 5 1 2 1 1 2 3 5 3 30점 y 개 하고 y 점 하고 y y o u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u n 영! 영, 영, 영. young, young, young, y o u n 지 누가 넘길래요? 제가 넘 g young, young, y o u 솔직히 몸을 n 쓰는 건 u n g young, young, y o u n 어요 3. 어? 다수 샤넬, 샤넬 햄버거 빵, 햄버거, 황... 커피, 커피, 스타벅 스톰프 예스, 어... 예 예스, 어, 예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예 예스, 예예 휴마마 페라리, 남부르기니, 크로커다, 날라갔다. 히야 루이스완, 수완, 수완.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웃음> 아이좀할거야 그냥. 안녕.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 뒤에를 완성해주시면 돼요. 네. 열심히해. 네. 네. 네. 일단, 일단 가자. 네. 네. 열심히해. 자, 자 일단 가보자. 일단 가자. 네. 하나, 가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두자오케 가보겠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오케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케이. 초일 초. 외안경 고친다. 오케이. 오케이. 새우등 터진다. 오케이? 오케이 닭 먹고 꽁꽁 꽁 대신 꽁꽁꽁꽁꽁 뭘지 지빗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서당께년에풍어를다 어. 낱마는 새가 돋고 낱마는 새가 돋고 낱마는 새가 돋고 반마는 지가 듣는다. 오케이.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우리 아, 진짜. 오케이. 누워서 떡 먹기. 클콜 아. 클럽! 가야 아, 그럼요. 심먹고내을 넣어 지 이거 뭐야? 촉감이 뭐. 좋은,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래. 제가 할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제가 할게요. 이아다맞출수 있죠. 오케이. 보여 줘, 우리도. 오케이. 파이팅! 누가 보고 있어? 응. 오, 우선 오케이. 우선 오케이 가봐. 우선 오케이 가봐. 이 누가 생각하는 게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 바로 왔어야 되는 건가요? 네. 빨리 이쪽 지금 방법은 뭐 하기에? 가 오.. 아, 첫 번째는 지 어, 오케이 이거 케이트오 상가 어허허 누구야? 개발인데? 어, 이거 해결. 오오 첫 번째 희망땡 어? 정한는 어? 잠깐만 첫번째첫 번째가.. 아.. <웃음> 아.. 아.. 뭐? 오. 네데 피아노 너무 구원이었어? 근데 나 나만 못맞져 ㅋㅋ 만가아니다 맞히지 말는다아 대박이다 근데 <웃음> 나한테 찍어봤어? 손톱도 형은 살짝 세워봤는데 성공이다 못 <웃음> 만졌어 <웃음> 상처만 남은 성공이었네 오, 아니야 오, 콜드백! 콜드 <웃음> <마>! <웃음> 너무 재밌기도 재밌었는데 역시 저희 사이퍼하면 승부욕 너무나도 재밌었고 다음에는 좀더 승부욕보다는 게임 실력을 늘려서 <웃음>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두 번째 다좀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꼭 저희가 나중에 더 성장하고 더잘 되면은 저희가 먼저 이렇게 무언가를 차, 들고서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 on my o